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치즈넘어이가를 <치즈케이. 치즈케이> 먹자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자, 자 먹는 지지찜 먹자 알았어 알았타도 먹자 한타 자, 블루도 먹자 그렇게 맛있어? 이렇 맛있어? 한타 이리와, 한타야 이거 먹어 왜 블루가 못 먹냐? 자, 어, 한타 이거 먹어, 자, 먹어 그렇게 맛있어? 먹어 자. 맛있어? 블루 찍는다 왜무르잖아 블루가 안 먹네 하자 <목소리> 하자 <한자>. 치즈 케이크 먹자 그래도 하자 너 무르다 먹고 먹... 치즈 케이크 먹자 참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아, 아이먹어이 맛있어. 자! 쿠국기 먹자. 그 아이스크림이 나어 아이스크림이 있어. 아이스크림 이거 봐봐. 이거 계란